어 일단은 어 일단은 그냥 피가 a D 대 ab 전체잖아요. 그러니까 10대10 음. 6이니까 10, 10 15였잖아요. 근데 ae 대 ad면 ae 대 ad가 음. 2대 3이니까 ae도 a 10분에 5, 5분에 A를 하면 AE가 4cm가 나오고 AE가 6cm가 나오니까 여기가 4cm, 여기가 6 c m 니까 여기 TF에 기득하면 4에서 6 c 에서 2cm가 나오고 오 아, 우리 회사가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오 열심히 고민한 모습이 너무 멋있다 <웃음> <웃음> 어 근데 쌤이 하나 궁금한 게꼴찌에서두달만에1등한 비법은 댕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